모두들 터라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오오! 아직 지금 이거를 공 하고 다루고 있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못 보세요. 아직 네네네. 다음 주부터 볼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 시사회가 있어서 가서 보고 왔는데 4DX 문유입니다. 아 CJ 감사합니다. 음. 김준구 대표님이 조석 작가님과 함께 네. 사연관 앞에서 음. 사진 찍어서 올린 거 봤어요. 음. 어땠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웹툰을 기대하고 가시면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허. 다만 이걸 문유를 소재로 한 어트랙션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네. 뭘까? 그러니까 제가 글을 지금 웹툰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모르겠어요.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문유는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를 유명한 조석 작가님이 음. 언제나 웹툰에서 큰 족적을 남기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음. 그 조석 작가님의 마음의 소리 말고 다루, 따로 연재하신 극화입니다. 음. 주인공이 달에 있는 동안 지구가 멸망해버린 그런 음. 얘기 그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극화를 만드셨는데 음. 그거를 4DX 체험형 컨텐츠로 지금 또 확장을 한거 아니에요 네. 4DX는 CJ의 자회사인 4 4G, d 아, 4D 플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 회사가 이제 4 d 기술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 허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체험형 IP를 만들고 싶은데 네네네.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네이버랑 친하니까 네네. 같이 얘기를 해보다가 어. 그럼 이 웹툰 가지고 해보는 건 어때요?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웹소설이나 웹툰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어허.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그 로그 라인만 가지고 뽑았는데 문의가 뽑힌 거죠 블라인드 테스트를 뽑으면 웹툰이 최강하지. 네, 그래서 이, 이 문유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이야기를. 야 근데 문유 소재의 어트랙션이라 말을 하시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4DX가 음, 중요한 방점인가 보죠? 네, 4DX가 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무슨 체험을 시켜주나 보죠? 네, 이게 4DX가 의자 앉아 있으면 의자가 막 움직이고, 그렇죠. 바람 나오고 막. 때리면 두두두두 막 하면서 뒤에서 막 안마 의자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리고 물도 촥 나오고. 네. 그게 다른 영화들에선 영화가 중심이다 보니까 네. 영화를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가 그렇게까지 세지 않아요 네네. 근데 제가 옆에 물병을 꽂았놨었거든요 날아가요? 거의 날아갈 것같아 잡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네. 야, 거의 진짜로 어트랙션의 느낌이에요 너무 궁금한데? 네. 그래서 어트랙션은 되게 좋은데 문유의 팬으로서 문유의 스토리를 즐기기 위해서 간다? 조금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특히 또 원작에 대한 애정이 많이들 있으시기 때문에 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새로운 어떤 시도 정도로 네. 마음을 열고 가시면 왜냐면2 어. 시간 정도가 영화의 어떤 기본이잖아요. 요전에. 그렇죠. 근데 이건 50분짜리거든요. 어. 총 68화의 웹툰을 50분으로 줄인 거예요. 중편이군요 일단.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에 대해서는 조금 빈약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음. 어트랙션을 그 채우, 채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어트랙션 그 어. 어트랙션에서의 스토리는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음. 그 체험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뼈대만을 제공하는 게할 일이에요. 맞아요. 이야기가 우리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트랙션 이거 소위 말하는 게 놀이기구죠 탈것탈것이주는 그 오감의 체험이 앞에 있고 이야기는 그걸 서브로 보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4DX가 문이 앞에 왔군요 음. 음.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빵빵 터지는 장면에서 이 4DX 체험이 웃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들이 몇개 있어요 같이 웃니까 웃긴다 하는 것도 있고 좋다 좋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지금 의자가 움직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천히 <웃음> 움직이거든요 무중력 공간을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할때 갑자기 쾅 하면서 움직여요. 흔들려요. 열. 이런 경험들. 이거는 4DX에서만 할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직 그 스포 아니죠? 네. 어. 전혀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만 할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웹툰에서만 줄수 있는 경험들 중에 대표적인 말풍선이 있잖아요. 그죠. 말풍선이 화면 안에 나와요. 어? 그래요? 그 성우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잘 고민해 하셨군요. 네. 하여튼 CJ 감사드리고 조석 작가님은 축하드리고 중구 형한테 축하드리고 음. 뭐 독자들도 축하할 일이죠? 네. 네. 이게 그래서 잘 모르겠다가 저의 평가입니다 음... 이게 뭐지? 시장이... 전혀 새로운데? 시장의 나는... 평가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음... 아무튼 저도 좀꼭 보러 갈 겁니다 언제부터 볼수 있나? 12일부터 보실 수 있고요 그 10월 12일부터 네네네. 보실 수 있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전국에 한3 0개관 정도에서 열 거라고 해요 음... 그리고 가격은 한 9,000원 정도 될 거라고 야... 합니다 기대된다 음, 네.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러 가십시오 한번, 한번, 한번 보시는 건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한번 보셔야 그 다음이 <웃음> 또 있거든요 저희도 4DX로 백 교수님이 말아주는 칵테일을 마셔보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그러고 싶네요 <웃음>